안녕하세요. 민정쌤입니다. 네. 민정힐링TV 구독자 여러분, 지금 척추충관에 대한 시리즈 계속 영상 열심히 보고 계시죠? 네. 네. 이 척추충관이 모양이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것들 뿐 아니라 항상 우리 생각해야 될 부분이 우리의 모양이 어떻게 됐던 간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때 등이 아프지 않고 어깨가 아프지 않고요. 허리가 아프지 않고 네. 그리고 두통이 시달리지 않고 골반이 적절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간 틀어져있다도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느끼진 않겠죠 근데 어, 층만을 이야기할 때꼭 여러분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 분이 이렇게 많이 틀어져 있는 것들이 저 제대로 잘 관리가 안 되는 분이실수록요 근력이 많이 약하고 네, 근육의 불균형이 심하다는 걸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등 전체를 강화하는 동작을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시작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가능하면 조금 더 끝까지 길게 처음과 끝에 모든 과정을 다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엎드려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손바닥, 손목, 팔꿈치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발등과 앞쪽 허벅지도 바닥으로 꾹 눌러줍니다. 손바닥, 팔꿈치 내리고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가슴과 등을 위를 향해서 들어올립니다. 네, 지금은 이 목을 사용해서 이렇게 목을 꺾으면서 들어올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요걸 잠깐 주의해주세요. 턱을 안으로 당겨주시고요. 등 근육을 최대한 충분히 위를 향해서 들어올리는 힘을 사용해줍니다. 내쉴 때 배를 안으로 당겨주세요. 등을 천천히 내려줍니다. 손과 팔꿈치를 자신의 옆구리 쪽으로 최대한 가까이 붙여보겠습니다. 손바닥, 손목, 팔꿈치 바닥으로 꾹 눌러주세요. 지금 팔꿈치가 손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옆구리에 붙였습니다. 발등, 허벅지 누르세요. 들이마시면서 위로 올라옵니다. 등을 한번더 길게 위로 들어 올려주세요. 내쉬면서 천천히 상체 내려갑니다. 위로 발등과 앞쪽 허벅지 계속 밑으로 내려주세요. 등은 더 위로 올라가고 어깨는 팔꿈치 쪽으로 내려줍니다. 어깨를 내리면서 등을 척추 라인에 등을 올려주세요. 내쉬면서 아래로 천천히 내려옵니다. 손을 뒤에 엉덩이 쪽에 가져가서 겹쳐주세요 손등으로 엉덩이 눌러주시고요. 들이마시면서 발등과 앞쪽 허벅지만 내리고 등을 천천히 위로 들어 올립니다. 내쉬면서 턱을 살짝 안으로 당겨서 내려옵니다. 발등 을벅지 누르시고요. 들이마시면서 위로 네, 턱 안으로 집어넣으세요. 목이 꺾이지 않게 천천히 등의 힘을 내려올 때도 느껴봅니다. 네, 손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잠시 고개 옆으로 돌려봅니다. 네, 엎드린 상태에서 자신이 등이 숨을 쉴때 천천히 들숨에 올라갔다가 날숨에 등이 내려오는 걸 느껴보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네, 지금 등근육 운동을 했기 때문에 등에 움직임이 숨으실 때더잘 느껴집니다 네, 양손 가슴 옆으로 가져오세요 손바닥 힘껏 누르시고요 들이마시면서 위로 네, 코브라 자세 내쉬면서 복부 당겨주시고요 엉덩이 천천히 뒤로 가져갑니다 발등 눌러주세요 들이마시면서 다시 고양이 자세에서 천천히 앞쪽 허벅지면 내리고요. 등을 위로 들어 올려주세요. 어깨 내리고 등 들어 올려 보겠습니다. 내쉬면서 복부 당기시고요. 천천히 뒤로 다시 아기 자세. 발등 눌러주세요. 들이마시면서 올라옵니다. 네, 천천히 어깨는 내리고 등을 위로 세워줍니다. 내쉬면서 복부 당겨주시고요. 천천히 엉덩이 뒤로 갑니다. 네, 이제 손 뒤로 가져가시고요. 고개 잠시 옆으로 어깨 팔도 내려놓으시고요.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위로 올라갑니다. 쪽으로 내려서 앉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해던이 동작이 특히 척추의 측만이신 분들은 등과 팔 자체 근력이 매우 약하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작의 난이도를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고 등의 핵심 근육들만 고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자세를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네, 쉽지만 반복하시면 정말더 등이 강화가 되겠죠?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8월 24일 척추측만 원데이 클래스에도 많이 신청해주시고요. 그날 또 만나뵐게요. 안녕!